안녕하세요. 디브알 읽어주는 남자들 김남구입니다 예, 안병민입니다 오늘은 디브알 299호입니다. 그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해서 어, 스페셜 리포트를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네, 딱딱하고. 어, 단어 자체는 뭐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피곤하고. 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 디브알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특히나 좀 새로운 생각들이 좀 필요해졌다 음... 299 스페셜 리포트 첫 원고가 그 하버드대학교 린페인 교수의 기고입니다 어, 이 분야에 뭐 전세계에서 가장 좀좀 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예를 들면 주주의 극대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게 자사주 매입해라 그래서 주가 올려라 근데 그게 과연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재의 중요성 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 의료 시스템. 뭐 이런 거는 기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뭐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효율적인 정부. 이거 기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뭐 환경보호. 뭐 네, 환경보호. 뭐 이런 공공재 하여튼 뭐 이런 거는 기업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잘를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우린 주저히 챙겨야 거죠. 되니까. 주주익이 최고인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효율적인 정부가 효율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하고,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죠. 기업 그쵸.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목격하다 보니, 아, 이제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제 고려하게 되는 맞습니다. 근 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페인 교수에 따르면 이사회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사회를 갖춘 기업이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낮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 거죠. 네네. 실상 그냥 너한테 좋은 페이버를 줄테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네. 해. 뭐,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게 좀, 근본적인 일단 관점의 전환으로 림펜 교수는 이 사회를 전략적 자원으로 봐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림펜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이 사회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기업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비판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승계 절차를, 어, 이렇게 좀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경영진들을 적절하게 감시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전략적 실패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사회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비판적 얘기입니다. 지지자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어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경영진도 이사회와 함께 진지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어, 어떤 다양한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사회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한다. 이렇게 음. 자세를 바꾸면 음. 그런 전략적 음.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도 굉장히 일조할 수 있거든요. 음. 문제는 림페인 교수가 이제 나쁜 이사회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했습니다. 예. 그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된 거. 이제. 자, 국민을 해.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그 다음에 세부 안건과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질문 뭐 이런 거 되게 하기 힘든. 막 정신없이 막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안건에 다른 안건은 아예 좀 꺼내기 힘든 분위기. 예, 예. 아, 괜히 그런 거 꺼내면 막 약간 눈치. 주고. 예, 예, 빨리 박수 치고 끝내고. 예, 예. 빨리 분이잖아요. 박수, 모두가 지금 박수 치고 끝내고 회식하러 예. 가고 싶은데. 예. 쟤는 왜 저러나 막 이런 분위기질문하실면 5초 내로 하세요. 그렇죠. 네. <웃음> 아직 이제 다음 한 건지 또 기다리고 <웃음> 아, 이런 압박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이사회라고 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이슈도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림페인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다양성. 네, 네. 이제 이사 구성을 대체로 보면 이제 서구 기업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루니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프로축구 구단주인 댄 루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그 코치를 임명할 때 소수인종 후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서 이제 그 루니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사회 공석이 나오거나 뭐, 뭐 이렇게 됐을 때 여성이나 소수인종 후보를 이렇게 고려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학자답게 림페인 교수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그여성 그러니까 연구 사례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성이 포함돼 있는 그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돼 있는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리콜 비율이 남성만 있는 기업보다 35%가 음. 높았다고 합니다. 음. 이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고객 지향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리콜해라.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네. 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사결정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회 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총자산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이익률이 좀 높다 뭐 이런 상관관계도 많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부에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다양한 고객들에게 네. 어막뭐 어떤 기업들 보면 좀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 막 만나면 막 피하고 이럴 텐데 네, 네, 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까다로운 고객을 혁신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사회 횟수도 보통 한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예. 많으면 6번 정도인데 매달 하는 게 좋다. 음. 왜냐하면 어, 훨씬 더 자주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자주 팔로우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사들도 계속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렇죠. 예, 관심을 좀 갖고 이래야 이제 진로품 피드백과 좋은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역할을 보완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 삼성이 이제 준법 감시위원회 같은 거 설치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부에 강력한 좀이 어 사회 자체도 물론 계속 개혁과 개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힘들다면 좀 외부에 별도의, 별도의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어 그런 조직이 또 역할을 하면서 어, 이사회와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생각해볼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복잡 다단하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 이제 리더의 어떤 확신과 결정만으로는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다양성에서 또그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은. 사실은 어, 주주이기 목적일까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의문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의 비율 많이 해요. 예, 예.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나은것 그렇죠. 같지만, 갖다 보이지만 <웃음> 독립적인 인격체거든요. 예, 예. 주주도 기업을 볼때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음. 독립적으로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음. 독립적인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은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조직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주주 말고도 정업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객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이해가 되니까그 다음에 요즘 세상에서 그 아까 생태계 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이해가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네. 경영학에서도요. 목적 경영이란 개념이 음. 뜨는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는 전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길 거냐,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림페인 교수의 이 아티클은 좀 굉장히 일독할 만한 가치가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